안녕하세요. 인생과 집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HTV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살아보니 부자아빠 가난아빠는 이렇더라로서 저는 그동안 직장생활, 해외생활 그리고 오랜동안 사업을 하면서 또 오랜 세월을 살며 아버지로 살아온 사람으로서 얼마전 20주년 기념으로 새로이 업그레이드 되어 출간된 부자아빠 가난한아빠 라는 책에 대해서 이책에 대한 리뷰와 함께 다양한 세상을 산 경험을 담고왔은 6가지 내용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고하시길 바라며 먼저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첫 번째로 저자의 주장에서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원래 이 책은 20여 년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재테크 분야 최고 밀리언셀러로 20년의 세월을 통해 검증된 부자들의 돈과 투자에 대한 지침과 오늘날의 시대상에 맞춘 새로운 정보들이 추가되어서 20주년 특별기념판이 새롭게 출간된 것이죠. 이 책은 돈에 대한 선입관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내용과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투자의 원칙들은 무엇보다도 돈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은 것이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또이 저자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금비시 하며 금융지식을 멀리하는 사고와 문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 들어야 할 말이 아닌가 하는데 그것은 부자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 특히 재벌에 대해서 시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과 비난을 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가난한 아빠의 가르침과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바람. 특히 이 책에서 가난한 아버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돈을 좋아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라 위험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나라고 가르치는데 이 글을 보는 순간 저를 포함한 우리네 부모들 아니 요즘의 엄마 아빠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 말잘 듣고 착하게 자라다가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 좋은 직장을 구해서 좋은 배필를 만나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팠기 때문에 자기 자식 만큼은 별탈 없이 새끼 밥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것이 많은 부모들의 심정으로 어릴 때부터 학원에 내몰고 명문대 입시를 위해서 강남으로 몰려들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값 폭등에 온갖 사회문제 등을 야기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세 번째로는 부자의 아빠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대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이 밥을 굶거나 못입고 살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는 직장생활과 해외생활 그리고 오랜 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모든 점에서 능력이 탁월한데 이제는 우리 자녀들도 타고난 재능과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비록 정규교육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막대한 부를 쌓은 친구의 부자 아버지는 돈이 부족한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라 내가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다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특히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이 새겨들어야할 명기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세상을 오래 살다 보니 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이지 요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데다가 또할 일도 많습니다 그야말로 대우 김후중 회장님의 저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라는 책과 같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과 재능이라면 또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 이렇게 열정적이고 끈기 있게 뛰는 노력을 외국에서 한다면 그 어느 것도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는 해외에서 여러 외국인들과 같이 근무해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살다보니 그런 것 같지만 외국에 나가보거나 외국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봐도 금방 깨닫게 될 정도이고 그게 바로 케이팝 등이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좋은 머리와 실력을 가진 학생들이 그저 좋은 직장이나 안정적인 일만 택하려 하는데 정말 이제 그런 것은 오직 회사와 회사 사장님만을 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또 그렇게 직장을 들어간들 50도 안 되어 쫓겨나는 현실에서 이 책에서 부자 아빠가 말하는 것과 같이 좋은 회사를 차려서 똑똑한 사람을 고용하면 자신이 일하지 않아도 굴러가는 사업을 하는 바로 이것이 부자가 되는 방법이며 잘 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제가 직접 직장생활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면서 몸소 체험한 바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또 저자는 경제적 자유라는 개념을 최초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돈에서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사실 살다보면 돈이란 많이 버는 사람은 버는 만큼 부자인 사람은 부자인 만큼 돈을 쓰게 되는 것으로 돈이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준과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이 책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집이나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집을 수리나 해야 하고 건물에 유지비만 들어간다면 그 건물은 부채이고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이라면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이 되는 것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면 이렇게 수익을 창출해내는 자산인 건물이나 주식 특히 내가 일하지 않아도 계속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하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누구나가 현금 흐름을 가진 사업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가난한 아빠보다는 부자아빠는 말이죠. 모든 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를 차려 똑똑한 사람을 고용해서 위험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로 실천하지 않으면 그저 남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는데 세상에는 이런 부류 책이참 많이 있죠. 성공과 재테크,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해서 그야말로 다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말과 방법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한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아 깨닫고 또 그동안 살면서 느낀 것들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더욱이 학교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또 부모들이나 사회 분위기로도 도전이나 실험보다는 그야말로 안전빵만 추구하려는 상황에서 이 책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이야기나 방법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이나 처한 환경이 제각각이겠지만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서 특히 아직 젊었을 때할수 있을 때그 때를 놓치지 말고 투자하고 사업을 벌이며 도전해야 합니다 정말이지 기존 관념이나 낡은 사고방식을 바꿔서 대담하게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인 로버트 기호사키 또한 자산이 없는 20대 시절부터 영업사원으로 활동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았고 그래서 이를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을 오래 살아보고 또 직장생활과 해외생활 그리고 오래 동안 사업을 해보면서 살아보니 돈을 버는데 또는 부자가 되는데 결코 지름길은 없습니다. 혹여 그런 길이 있다 하더라도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도전도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행운이 찾아올리는 만무한 것이죠 자 이제까지 살아보니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누구나 같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또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이야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하고 바라는 바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랜 세상을 살아보고 여러 경험을 해보며 살아보니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부자가 되는 10단계 등 아주 좋은 말이 많았는데 결국 이런 좋은 이야기와 함께 자신이 어떤 생각과 마인드로 살아가는냐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 봤는데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며 부디 좋은 아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고 혹시 참고가 되셨다면 또 앞으로 계속되는 이런 참고 영상을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